네, 반갑습니다. 어 저도 돌봄 선언을 예, 읽고 또꽤 오랫동안 그 돌봄의 윤리와 관련된 논의도 이제 계속 숙지를 그, 하면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주고 또 앞으로 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예,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실현할까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상당히 많은 그 아이디어를 주시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게 돼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근데 이제 제 걱정은 어 저는 이제 그러한 굉장히 많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 지향, 새로운 이해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굉장히 또땅 아래로 확 내려와서 한국이 실제로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우리에게 시급한 정책적 과제, 또뭐 약간의 긍정적 변화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돼서 약간 간극이 너무 크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 그리고 또어 제가 말씀드리는 분들이 아 한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도봄 현장에서 또 우리 그이 이 영국에서 어 연사분들 경우에는 한국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또 처음 들으시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수준에서 어떻 까지 얘기를 할수 있지는 조금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특히 이제 한국 정부에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소위 지역사회 통합 돌봄이라고 번역을 하는 커뮤니티 케어를 시도를 했었고 어, 그러한 이제 배경과 전후 상황 또 이런 그 시도가 가지는 의미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나라에서 돌봄 문제가 인식되기 시작한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 돌봄은 사회적 아젠다 자체로 인식되지는 못했고요 어, 예전에는 그냥 무이탕 노인, 그러니까 거리의 노인이나 아이들을 돌보는 정도 이정도에 굉장히 제한된 어, 사업 정도로 인식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97년 아시아 경제 위기 이후에 이전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진 어떤 가족 모델, 그리고 남성 중심의 생계 부양자 모델이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에 돌봄 문제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죠. 을 하지만 그 제도적 도입과 확대는 굉장히 빠른 속도였는데요. 2007년에 이른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라는 것이 들어왔고, 이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라는 시스템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이 돌봄 제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장애인 활동 지원 제도 같은 것들이 이과 함께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고, 2008년에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이 되고요. 도입된 이후로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상으로 봐도 2008년 당시에는 GDP의 0.1% 정도 지출이었는데, 2018년 시점에서는 1%로 10배가 늘어났고요. 어 OECD의 비교자료로 로 노인과 장인에 대한 그 장기요양, 롱텀 케어에 대한 예산의 평균치를 어 GDP 1.5%로 잡는데 우리나라가 총 사회지출의 OECD 평균의 에,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걸 생각하면 이 돌봄 부분의 지출이 다른 어, 사회지출 영역보다도 확실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은 굉장히 처참한 수준입니다. 어, 사실 이제 제가 우리나라 돌봄제도를 평가한다면, 정말 노인이나 장인의 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주기 위한, 케어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치워버리기 위한 제도에 가깝다는 게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실 이제 노인 요약, 장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노인분들은 집에서 그 돌봄을 받으면서 지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그걸 위해서는 절대적인 가족의 희생이 전제되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시설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장기요양 보험 제도가 하루에 집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최대 4시간이고 하루에 한 번밖에 오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어,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돌봄을 당연히 받을 수가 없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시설 입소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입니다. 하지만 장기 요양 보험에서 그 자격을 얻는 등급을 얻는 것도 쉽지는 않아서요. 사람들이 대체 수단으로 그것보다는 관대한 건강 보험을 활용해 가지고 요양 병원에 보내게 보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 OECD와 또 비교를 해 보면 노인 인구수 대비 요양 병원의 병상 수가 OECD 평균의 10배에 달하는 매우 기형적인 돌봄 구조가 어, 발생을 했고요. 그럼 요양병원의 현실은 어떠냐? 이것이 정말 의료적인 수요, 욕구를, 어,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 요양병원이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돌봄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로 활용되기, 있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수용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 그것을 직접 체험한 한 기자의 표현에 의하면 죽어서나 나갈 수 있는 감옥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제가 실제 현장 연구에서 듣는 진술의 내용도 이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 거주 비율이 4% 이상이고요 20명 중에 한 명은 시설에 들어가는 부분이고 또 시설의 현실은 어떠냐 어, 절반 86%, 어, 굉장히 높은 수준이 타의에 의한 입소라고 어, 응답을 하고 있고 그중 절반은 본인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또 시설에 계신 분의 절반은 외출이나 사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상당히 반인권적인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돌봄의 문제를 얘기를 할때 저는 어 제가 이 학교와 가까운 어 대구 지역에서 어한 청년이 경험한 매우 어 비극적 사건을 예로 드는데요. 어 아버지와 둘이서 어렵게 살아가던 집이었는데 공장에 다니시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거의 전신 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 청년은 그 당시에 이제 병역 의무를 마치고, 어, 이제 잠시 아르바이트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어 하지만 이 아버지가 입원했을 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간병비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2천만원에 달하는 그 병원비가 간병비 포함해서 나왔었고, 이 청년은, 어, 이 굶주림의 상태에 가까울 정도의 극심한 빈곤 상태였는데 아버지 때문에 아르바이트도 제대로 할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 결국 그 병원비를 어찌 감당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나올 수밖에 없었지만 전치마비인 아버지를 사실상 감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청년 보고 내가 부를 때까지 들어오지 말라라고 얘기했고 청년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만 어, 차마 어, 그 말을 안 따를 수가 없었고 결국 아버지는 며칠 후에 에,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어, 이 청년이 스스로 신고를 해서 어, 경찰에 잡혀간 존속 살해형리로 잡혀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어, 비극적 상황이 일어나기까지 우리나라의 어떠한 제도들이 어떻게 작동했는가를 생각해보면 이, 건강, 그 의료비를 보조한다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가 있지만, 간병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2천만 원의 병원비 중에서 이 청년이 환급받은 돈은 단돈 2천 원에 불과했고요. 어, 장애인 활동 지원, 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만 해당되기 때문에, 65세가 안된이 아버지는 해당 사항이 없었고, 그럼 장애인 활동 지원제도로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이 청년이 동사무소에 문의했을 때는, 장애인 등록을 안내해 줬고 장애인 등록을 하려다 보니까 진단서 진단서 비용만 10만 원 이상이 나오는 상태에서 당장 쌀 값이 없는 청년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요. 병원에서 퇴원을 할때 병원비를 감당해서 퇴원할 때그 병원이 그에 적합한 돌보험 제도를 안내를 해줬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어 병원에서는 니네가 퇴원해도 병원한테 책임을 묻지 말라는 각서만 작성을 하라는 요구만 했었고. 또,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서 우리나라 현재 이런 단전, 단수 가구들을 이 시스템에서 발굴해내서 찾아내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연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연락을 했을 때는 이미 아버지가 어, 사망하신 후였습니다. 어, 그럼 왜 이렇게 이 돌봄제도가, 어, 우리가 지출 수준이 그렇게 낮은 수준도 아닌데, 이렇게 처참하고 비극 적인 어떤 상태에 있을까 했을 때 저는 그것을 이 돌봄 제도 자체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중앙집권적으로 발달한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특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돌봄을 비롯한 이른바 사회서비스라는 제도의 종류만 260여 가지에 있고요, 중앙 담당하고 있는 주방 부처만 18개 부처에 이릅니다. 이것이 70% 정도가 이시공구 일선 지자, 지방자치단체를 자지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여기 그림에서 제가 표현한 게 바로 그겁니다. 여기 이렇게 지방자치제가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 팔다리가 다 따로 있어요. 어, 머리에 의해서 팔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요 팔다리는 어디에 의해서 움직이냐? 저기 중앙부처에 관련 부, 부서에서 이 팔다리를 다 조종하고 있습니다. 어. 각자가 어떻게 조정하는지는 서로 이 사람들도 서로 몰라요 어~ 그리고 핵심적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는 아예 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니고요 따로 떨어져 나가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총괄해야 될 어~ 이중무부처는이 머리가 둥둥 떠다닙니다 왜 나머지에 서로 관심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뭐~ 이 현실을 더 설명하려면 더 많은 얘기를 할수 있지만 아~ 어, 이게 사실상 현실이다 그러니까 어, 일선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돌보는 데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중앙 지침을 바라보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제가 사전 질문을 받았을 때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단체나 반주도에 대한 상당한 불신감을 표현하시는 거를 봤었는데 저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압니다 근데왜 그러면 은 우리의 일선 지자체는 주민을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냐 면 전부 다 중앙 지침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자기의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역의 주민을 걱정하는 공무원을 만든다면 그분은 거의 성인 수준에 너무나 훌륭한 분입니다. 왜? 자기의 인사상 불이익까지 각오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지자체가 주민이나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과 뭔가를 할수 하는 것을 굉장히 배제하는 구조가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우리나라의 돌봄제도가 아무리 확대되고 확장되고 발달한다라고 해도, 어, 이것이 주민을 위한, 정말 현장을 의식한, 그리고 같이 뭔가를 만드는 그러한 돌봄이 될수 없는 가장 근본적 문제가 저는 여기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행히 정부도 이것을 아예 모르지는 않습니다. 아예 모르지는 않아서, 어 최근 그이 이전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을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 선포를 했고 지금 적은국 어 240여 개의 시군구 중에서 어 단1여 개의 시군구를 딱 뽑아서 어 선도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 중심의 모델을 개발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규모에서 어 얘기를 했지만 일단 뭐 정부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어, 주민이 살던 곳에서 어, 그대로 자신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면서 지역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역의 주도에서 이것을 실현시키는 정책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탈시설 또 당사자 중심의 어떤 통합적 접근 그리고 지역 사회 관계 증진과 참여를 방향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아 정부가 정말로 제대로 정책을 하려 하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 커뮤니티 케어는 사실 이 아까 16개의 성도사업을 하는 얘기를 하면서 눈치를 채셨겠지만 거의 그냥 어 흉내를 내어 그러한 시도에 불과한 게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어 외국에 예를 들어서 영국에도 90년대 커뮤니티 케어 개혁이 있었고 다른 나라들에도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이제 그러한 활발한 어떤 지역 중심의 돌봄에 대한 담론들이 이제 제의가 됐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이제 전체적인 돌봄제도를 개혁하는 측면에서 얘기가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핵심적인 돌봄제도를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이름으로, 어, 별도의 돈을 투여해서 그것과 비슷한 한 사업을 해봐라. 라고 이제 지역사회에 던져준 셈이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것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실제 구현된 모습은 굉장히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런 굉장히 제한된 대상자에 대한 복지사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게 사실이고요. 정부에서도 어, 나중에는 아 이제 커뮤니티 케어가 뭐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그냥 노인 예방사업 정도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 정부도 이제 바뀌어 있는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6개 지역 중에서 몇개 지역에서는 정말 지역이 고민하고 함께 돌봄을 바꿔나가는 시도를 했고요 그 모습도 저는 그래도 그런 조건에 비해서는 다양하게 나타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행정 체계가 새롭게 재편된 것을 활용해서 10개의 광역 어, 동으로 전체 지역을 개편하고 각 동마다 이 행정 어 주민센터, 그다음에 복지관, 지역사회 복지관, 그리고 보건지소 그리고 어 이런 이 종합적인 어떠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들을 했고, 또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과 함께 종합적인 서비스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고요. 광주 서구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어, 이 구가, 구 행정이 좀 중심이 돼서, 어, 이것을 주민들을 이제 속속들이 이제 발굴을 하고, 전체적인 어떤 구 안에서, 어, 정책을 이제 포괄하고, 예, 체계적으로 어, 진행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스스로 전산 시스템도 배, 개발하고, 자체 전문가 팀을 꾸려 가지고 정말 주민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돌봄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전북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이기존의 이제 동을 중심으로 지역의 복지 자원들을 다 매칭시켜서 접근하는 시도도 했고요 또 의미 있었던 게 지역의 병원과 어 사회 사회적 의료복지 협동조합과 함께 주민들을 어저 노인들을 전수 파악을 해서. 질병 정도에 따라서 의료진과 사회복지 인력의 어떤 개입 정도를 조절해서 어 전체 지역사회 노인을 돌보는 체계를 구축하는 그런 시도를 했고요 충북 진천증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이제 병원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지역에 입원하는 노인분들마다 별도의 상담을 해서 입원할 때부터 이분이 퇴원할 때 어떤 돌봄으로 이어지게 만들 것이냐 같이 계획을 짜고 어 하는 것들을 했고. 이것이 성공해서 진천구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까지 이 모델을 확산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자체는 한 번도 지역 주민을 입장에서 생각하고 돌보고 자신이 주도해서 뭔가를 하려는 경험을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한 적이 없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적 이. 조건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이 아무리 제한적으로 했어도 처음으로 지역이 주도해서 이 주민을 돌보는 무언가를 해봐라라는 구체적 과업을 사실상 처음 부여받아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그런 사업들을 수행한 사람들의 상당히 중요한 인식 변화는 관찰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참여 공무원의 진술처럼 옛날에는. 지역 사회에 있는 기관들 조직들이 다 하위 기관. 내가 그냥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기관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번에 통합 도봄을해 보니까 예산은 주어지고 뭔가를 같이 해 봐라. 아니 그러니까 뭔가를 해 봐라. 할때 자기 혼자 못 하니까 아 정말로 이 사람들하고 내가 협력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목소를 내가 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뭔가를 같이 만들어 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모습들이 관찰이 실제로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내려오는 대로 집행하는 데 우리는 익숙했었지만 이번 을 계기로 뭔가를 계획하고 기획하고 어, 생각하고 고민한 이러한 어, 변화들을 사실 경험했다.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역에 있는 기관들도 마찬가지 진술이 나온 것이 예전에는 그 지역사회에 다양한 복지기관들이 있고 단체나 조직들이 있는데 다 각자의 일만 어, 하기 바빴죠. 그리고 남의 것을 건드리거나 어, 얘기하는 것은 어 금기시되는 또 문화도 있었고 하지만 통합돌봄을 통해서 뭔가를 종합적으로 해야 된다. 포괄적으로 해야 된다. 어, 같이 뭔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가 알아야 되고 그걸 같이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과 내 것을 합쳐서 뭔가 적절한 돌봄을 주기 위해서 같이 얘기하게 돼. 이러한 또 경험들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모습도 볼수 있었고요. 또 주민도 굉장히 놀라웠던 게뭐앞 위에 요양원에 대한 경험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요양병원 같은 경우 죽어야 나갈 수 있는 감옥이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고, 근데 내가 이런 것을 받았더니 아 요양원에 안 가도 되는구나, 내가 요양시설에 안 가도 되는구나, 이거 너무 좋다. 모든 국민이 제발 좀 이런 것들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 내가 이렇게 어 같이 나의 건강을 걱정해주고 돌봄을 걱정해주고 하니까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더 사람들을 옛날에는 막 사람들 기피하고 있는데 내가 더 사람들도 만나고 더 노력해야 돼, 이런 진술을 하는 걸 봤거든요 사실 제가 이제 한 10년 넘게 사회서비스나 전달측에 연구를 하고 있지만 이용자에게서 스스로의 어떤 변화에 대한 진술을 하는 경우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술 내용을 보고 아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 경험의 변화를 주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인상 깊게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굉장히 제한적 경험을 가한게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 아까 대부분의 지자체는 이런 경험을 전혀 한 바가 없고요, 아직까지. 어, 그리고 또 하나는 정부가 이걸 확대할 생각도 아직 없는 것 같아서 상당히 허무하고 오히려 이렇게 정부가 바뀌어 버리고 그 바뀌어 버릴 전부터 정부에서 발을 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걸 열심히 한 지자체일수록 아마 상실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걱정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고 제가 이제 활동하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영역에서 이것을 법제도 변화로 좀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변화를 만들기 위한 법안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이제는 중앙의 그런 통제, 중앙이 모든 것을 다 관리하고 모두가 중앙의 눈치만 보게 만드는 지금의 졸본 제도가 아니라 지역에 좀 제대로 책임지고 그런 역할들을 할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제도적 개혁을 추구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 속에서 아 정말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돌봄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노력을 할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법 제도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이제 뭐, 뭐 얘기를 앞서 어, 얘기한 내용과 얘기를 하자면 뭐 우리의 우리의 역사적으로 왜 이렇게 돌봄 제도가 어, 이상하게 되었는가 라는 것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지역 중심의 어떠한 다, 다양한 주체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새로운 돌봄의 어떤 접근 그래서 또 어떤 돌봄을 위한 환경의 변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돌봄을 다시 인식하고 돌봄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놓기 위해서 돌봄을 다시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출발은 돌봄을 지역에서부터 풀어나가려는 접근의 전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 중심의 돌봄에서는 돌봄은 그냥 너무나 많은 중앙의 문제 중에 가장 후순위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고요. 지역으로 돌봄 문제를 가져왔을 때 돌봄이 비로소 우리 지역에서의 삶의 우선순위로 서 취급될 수 있는 출발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에는 어쨌든 공적 자원의 핵심을 쥐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어, 것이 우리의 출발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 그렇게 된다면 아마 우리가 다양한 참여들을 지자체도 결국 지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